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준비의 핵심은 단연코 그 연금입니다.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연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 대신 목도는 크든 작든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원금을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3년 또는 5년을 투자할 때 3년과 5년 두 케이스에서 원금은 그대로인데 매달 꼬박꼬박 100, 200, 300만원. 물론 이것은 투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시뮬레이션을 제가 다섯 가지 시뮬레이션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시뮬레이션의 사례의 경우에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아닙니다. 요즘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는 하지만 은행 예금 적금 금리로는 목돈을 맡기고 연금처럼 노후 생활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주식형 또는 주식형 상품들인데요. 그 같은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적성이 아닌 분들, 체질이 아닌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뛰어들면 안 된다 이런 위험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적합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 심한 변동성 때문에 자칫하면 심장마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릴 또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사례 다섯 가지 사례들은 그저 참고 사례입니다 시뮬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투자 추천이나 권유도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투자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제가 가끔씩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투자 자본주의는 성장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십시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과거를 생각해보면 자본주의는 전쟁통에도 최근의 코로나통에도 글로벌 금융위기통에도 또 미국과 전, 중국의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투자는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다. 물론 내일은 알수 없으나 10년대, 20년대에는 반드시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두 번째 믿음, 자본주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 세 번째, 기업은 성장하니까 기업이 바로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식이 오른다. 이세 가지 믿음, 물론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세 가지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가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계속 매일매일 크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토막 20%, 30% 빠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상향, 자본주의 성장하고 기업은 성장하고 주식은 오르기 때문에 우상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없습니다만 그 순간을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투자 적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믿음이다는 이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내가 이 과정을 견디기 힘든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다섯 개의 시뮬레이션을 다섯 개의 사례를 정도 말씀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미국의 대표 기술주 5개 종목에 분산, 직접 투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표 지수형 ETF. 자, 지수형 ETF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형 ETF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가 평균, 주가 지수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 또는 다우, 또는 S&P500 이런 대표지수들 평균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표기술주 첫 번째 대표기술주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표지수형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 환율 같은 걸 생각할 때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지만 한국 국내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국 ETF의 두 가지를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는 것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즉 코스피, 코스닥의 대표 지수, 지수형 ETF 두 개의 분산에서 투자할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생길까 라는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고요 마지막 다섯번째는 월 배당 아주 보수적이죠 월 배당 올웨더 미국 이 t 포에 분산 투자 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결과가 생길까 라는 것으로 다섯 개를 시뮬레이션 해 보겠는데 그렇다고 오늘 방송에서 다섯 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씩 제가 예유가 될 때마다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미국 대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월배당 올웨드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투자 위험도에서 따질 때 1번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나마 가장 보수적이고 이 다섯 개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경우입니다. 예금, 적금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다섯 개에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경험, 투자 태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성격 등등을 토대로 할 때, 토대로 할때이 다섯 개 시뮬레이션 사례에서 나는 어느 것이 나한테 좀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죠. 오늘은 첫 번째로 미국 대표 기술주 다섯 개 종목에 분산해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볼 건데요. 제가 미국 대표 기술주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는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기업은 성장하지만 그 사이에 망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을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기업, 할수 있는 기업 우리가 애플, 아마존처럼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애플은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겠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다섯 개 기업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직접 투자한다라는 뜻이죠. 참고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다섯 개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제책 아시죠? 뒤에 있죠. <웃음>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에도 상세하게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방법, 투자 방법 역시도, 역시도 버티는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대형 우량주, 성장주 또는 지수형 ETF에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종목 다섯 개 기업을 꼽은 이유도 대형 우량주,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수형 ETF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자본주의, 미국이 생존에 있는 한 계속 지금까지처럼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버티는 기술, 투자 방법을 할때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주식 투자 자체가 보수적인 투자는 아닙니다만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다는 전제에서 생각할 때 가능하면 대형 우량주나 지수형 ETF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여유돈으로 투자해야 겠죠여유돈이 아니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요? 만약 내가 돈이 필요한 때 만약에 크게 떨어져 있는 시점이든가 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윳돈이어야 설령 반토막 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 또 과거에 부시 대통령 때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IMF도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급하게 엄청나게 폭락하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시 다 그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윳돈이어야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투자는 여윳돈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여야 한다. 아, 앞으로 총 5개의 걸치 시뮬레이션도 돈을 넣었을 때 근데 1억을 투자했을 때 3년 이후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5년 이후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있고 내일 쓸 돈을 오늘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1년도 2년도 위험하다. 그래서 최소 3년 내지 5년 이상을 정말 투자한다. 꾸준하게 인내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가능하면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어떤 종목을 하기로 했죠? 미국 대표 기술주 5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것을 3년 또는 5년으로 나누어서 3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1억 원을 넣었을 때 3년 후, 5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 1억 원을 일단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계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가졌던, 5천만 원을 가졌던 이것을 참고해서 나누게 해서 해보면 되겠죠. 원금 1억 원이니까 5개 종목이니까 각 2천만 원 미국 대표 기술주의 분산 투자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선정한 5개 종목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A 이것은 구글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서 이것은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뀐 회사죠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종목을 저는 대표 기술주 다섯 개로 꼽았습니다. 물론 투자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종목의 분산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름 다 각각의 판단이다는 것 참고하시고 오늘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이 다섯 개 종목을 제가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3년 전부터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이 다섯 개 종목에 각 2천만을 투자했다. 우선 한 주당 가격은 다 달러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달러로 표시된 거고요 환율은 1,150원이다 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평가액은 많은 단위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3년 전이면 지금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3년 전이면 2018년 12월 1일이어야 하는데 그때 2018년 또는 12월 1일은 휴장이었고 12월 3일부터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일과 3년 후인 2021년 12월 1일에 주가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무려 같은 기간 동안 3.6배나 올랐습니다. 한 주당 46달러가 나중에 3년 뒤에 164달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서 이런 등등을 다 비교해 보면 애플은 3.6배, 아마존은 1.9배, 알파벳은 2.5배, MS 마이크로소프트는 2.9배, 메타 플랫폼스는 2.2배가 올랐네요.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총 평가액은 3년 후, 애플은 7,100만 원이 되었고, 아마존은 3,900만 원이 되었고, 알파벳은 5천만 원이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900만 원이 되었고, 메타 플랫폼스는 4,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평가액은 세금, 양도세 공제하기 전이고, 이따가 양도세 계산은 또 따로 해보겠습니다. 어, 또, 배당이 있었다면, 배당은 감안하지 않았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액면 분할 등등의, 또, 정자, 또, 무상, 이런 등등의 다른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아무것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종목에 3년 전에 1억을 2천씩 투자했더니, 3년 후에 보니까 2억 6,400만 원이 생긴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3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3년 후 정확하게 2억 6,364만 5,517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원금이 1억 원이었죠. 그래서 1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총수익금이 1억 6,364만 5,517원인데 여기서 양도세 22%죠. 양도세 22%인데 22%인데 250만 원은 공제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22%니까 계산하면 약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세까지 공제하고 내가 손에 거머진 순이익은요. 무려 1억 2,823만 6,637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있었거나 주식 분할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반영되지 않은 거다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1억 원을 앞으로 3년 동안 재투자했죠. 재투자했더니 다섯 개 종목 각 2천만 원을 분산했고, 앞서 계산한 대로 순 이익이 1억 2,823만 6,637 원이 생겼는데, 자, 이 생긴 이익을, 이 생긴 이익을 향후 3년 동안 매달, 매달 나누어 쓴다면, 매달 356만 원 정도씩 매달 쓸수 있습니다. 자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다시 빼두고 빼두고 순수하게 생긴 이익만 가지고 이익만 가지고 3년 동안 내가 매달 350만 원을 쓸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원금 1억 원은 다시 빼두었으니까 이 원금 1억 원은 지금부터 앞으로 3년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2천만 원씩 재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즉이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용으로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까지 과거 3년이 이랬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2천만 원을 각각 다 5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가격은 한주당 가격은 달르고 한조름 100, 1150원 고정 그 다음에 평가액은 많은 달인데 자 5년 전이니까 지금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 전 2016년 12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이 다섯 개 종목에 2 0 0 0씩 투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애플은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4.6배, 알파벳은 3.7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5.5배, 메타 플랫폼스는 2.7배가 올랐네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5년 뒤에 1억 2천만원이 되었고 아마존은 9,300만원, 알파벳, 구글은 7,400만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1,200만원, 메타 플랫폼스는 5,400만 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계해 보면 5년 전에 원금 1억을 5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더니 5년 후에는 무려 4억 5,200만 원이 생기더라. 자, 그렇다면 5년 전 1억 건이 5년 후에 4억 5,200이 되었으니까 자 다시 원금 1억 원을 공제하면 총수익금은 3억 5천 정도가 남죠. 여기서 앞서 마찬가지 계산으로 양도세 22%를 곱하면 7,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하고 양도세를 내고 순수하게 내 손에 지게 되는, 지, 지게 되는 순이익은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주식 분할 등 다른 이벤트들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5년이 된 지금 원금 1억 원을 다시 앞으로 5년을 보고 투자합니다. 자, 그렇다면 5년을 보고 앞으로 똑같이 투자하고 내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3억 7천만 원을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62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참고용이고 투자 추천은 아니다. 또한 이처럼 아무리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항상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투자적합성에 맞는 분이어야 하고 또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하고 또그 기간 동안 잘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금은 그대로 매달 꼬박꼬박 100, 200, 300을 받는 방법 중 하나 첫 번째 미국 대표 기술주 5개 종목의 분산, 직접 투자한 경우를 함께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목돈, 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과 관련되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판가게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